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들은 요 여자들에게 카리스마 있는 남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싶은 거겠죠 큰 틀에서는 요 남녀가 카리스마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애를 함에 있어서 남녀가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카리스마는 요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연애를 함에 있어서 내 남자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요내 남자가 남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라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카리스마를 느끼는 사람은 여자고요. 그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사람은 남자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성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 남성적인 매력을 남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연인 사이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나 매력을 반감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요 카리스마하면 우월함이나 강인함을 나타내는 와일드함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를 내거나 강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카리스마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싸우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자기가 남자답다라는 카리스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격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격한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자는 정확하게 남자한테 실망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 평소에 내 남자는 차분하고 조용해요. 그리고 상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요. 싸웠어요. 답답해진 남자는 요 자기가 평상시에 잘 맞추다 보니까 여자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남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여자에게 남성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열등감의 표출로 큰 소리를 치거나 격한 말, 격한 행동을 해서 자기의 남성스러움을 표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카리스마 있는 행동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남자는요. 평소에는 내가 참 고분고분했지만 가끔 문제가 생겼을 땐한 번쯤 내 성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동을 할때 여자들은 실망한다고요.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카리스마는 요 남자가 화낼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자인 자기가 남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거나 따르고 싶어질 때거든요. 가령 여자친구가 먼 거리에 있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살짝 애교 섞인 장난스러운 말투로 나 보러 오면 안돼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여자 마음속에는 요 남자가 보러 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를 보러 온다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보고 싶기는 하니까 그런 감정표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 어떤 남자는 요 논리적으로 여자에게 멀기도 하고 늦었으니까 나중에 갈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요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두 가지 남자의 반응에 여자들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논리적으로 나중에 보자고 말하는 남자에게 여자들도 분명 무리수를 던지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 그럼 나중에 보자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때 이 여자는 요 남자에게 카리스마를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살짝 서운한 기분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남자는 밑뜻끝도 없이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 역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를 보러 와준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미 만족스럽다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남자에게 자기 기분 좋은 그 느낌을 그대로 잘 전해줘요 아니야 뭔데 뭐하러 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한단 말이죠 이때 카리스마가 발휘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대부분의 남자는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줄 때도요 아 그럴까? 그럼 나중에 보자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약간 멘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을 때 남자가 한번더 강하게 아니야 나도 너 지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 지금 출발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자는 분명히 기분이 더 좋아졌을 거고요. 그리고 내 남자의 카리스마를 느끼게 됐죠. 이제 전화를 끊었으니까 내 남자는 지금 출발한다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내 남자를 따라야 되거든요. 계산적이지 않고 결단력 있게 여자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게 나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겠죠. 분명 여자인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강인한 느낌이거든요. 어떤 남성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계속 달려갑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 이야기는 카리스마를 나타낼 수 있는 카리스마라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배제하는 게 맞지 싶어요. 여자가 느끼는 카리스마라는 것은 요 남자가 센 척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바라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남자 자신은 좀 불편해지더라도 너는 내 여자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너는 그냥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는 명령 같은데 멋지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정도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가 느낀단 말이죠 분명히 평소에 나한테 차분하고 얌전하게 잘 대해줘요 그런데 이럴 때는 요 은근 내가 꼼짝을 못 하겠어요 이게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카리스마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요 내가 성내고 목소리가 클때 그래서 여자가 나를 조금 어려워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자기가 카리스마 있는 남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자가 됐다고 하는데도 억지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전에 예고 없이 막무가내로 먼저 찾아가서 집 앞인데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앞에서 카리스마 있는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아니야 진짜 안 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그 이후에도 또 고집을 피워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하셔서 오히려 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부터는 요 카리스마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매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의 거절 의사가 상대의 반대 의사가 정확히 나타났을 때는 카리스마의 표현이 아니라 막무가내지게 매너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쩌라고 해도 뭐라고 하고 안 해도 뭐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카리스마를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셨다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여자에게 진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강인하고 센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내 여자가 느낄 때 나라는 남자가 유순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남자일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게 전제됐을 때 그런데 내 여자 마음속에는요 솔직히 남자에게 이런 부분을 좀 바라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바램을 욕심내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왜냐하면 내 남자가 내 욕심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사실은 내 남자가 그렇게 알아주고 해주면 좋기는 한데 하는 마음이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게 바람과 미안함이 교차되는 상황일 때 그래서 아마도 여자가 그렇게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때 그때 남자가 약간은 저돌적이게 여자의 마음을 남자의 결정으로 밀어붙여서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게 해주면서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진정한 카리스마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용장이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내 여자는 요 용장이 아니라 덕장이 진짜 카리스마 있는 남자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